나이스. 와, 좋았다. 진짜 좋았다, 이거. 상대의 피가 많이 빠져 있는 걸 노린 거긴 하지만. 와. 붙잡이 진짜 멋있었다. 괜히 친한 곳이 어디죠? 지 우아하게.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어디였지? 아군이 강했습니다 자, 시작이라고 설명. 이 유리하기 시작하나 싶더니. 흠 아쉽군요 뭐? <웃음> 나이스치습 카밀 이 너무 잘들어와 와우. 와우. 와우! 와우! 나왜 전멸을 왜 썼지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! 아 저만 걸꺼 걸. 오데카이저 칠성검 죽음의 꽃 카직스 블러드 스위 티어 중간 보스 말자하 아하 예 게임이 시작했군요. 아이디를 읽고 싶었는데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죠? 제가 아이디를 원래 쭉 읽어요. 예. 원래 방송 때쭉 읽는데 어느 순간부터 로딩이 너무 빨라서 못 읽다가 어야야. 근데 참 읽긴 안 가만 아이디가 많아요 30초 남았습니다. 네, 방금 이 말자 아이디를 읽었으면 안될뻔했어요 <웃음> 네. 불의 축제 트위스트 페이트를 플레이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어, 블루카드 장인들은 블루카드를 안 뽑는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. 즉, 아이디를 제가 큐선만은 소라카라고 지으면 큐선만을 안 하는 것처럼 닉네임은 항상 플레이와 반대로 가지요. 근데 진짜 특패 고수들은 오히려 옐로카드만 뽑는 게 아니고 다른 거다 뽑는다고 잘 뽑는다고 해요. 예전에 공략에서 봤는데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뽑는 게 제일 좋다고 <웃음> 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예그 어떤 고르는 시간을 아껴서 딜을 더 넣는다 라는 느낌인 거죠 실제로 딜은 블루 카드가 더잘 나오기도 하고요 옐로 카드 눌렀는데 대체적으로 옐레 카드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냥 cc기가 최고예요 cc기가 확정 cc인데 그게 원거리 확정 cc기 <웃음> 자 라모스 라모스 가자 블루카드 자기! 블루카드 자기는 블루카드를 뽑지 않는다는게 정설이었습니다. 아이스. 오, 오, 잠깐만 저거 돼요? 저거 돼요? 와우. 너무 멋진 거예요. 아하. 어이씨. 이두 방이 아니야. 이겼어요. 나이스! 와 좋았다 진짜 좋았다 이거 상대가 피가 많이 빠져있는걸 노린거긴 하지만 와 붙잡이 진짜 멋있었다 어? 아 진짜 오 여기 있네. 아저 진짜 너무 아까운데아 이제가 이걸 종결낼 수 있을까요? 안 되나요? <웃음> 아 룰랑. 아. 한타 한타 오! 내가 잡았어! 루블랑을 내가 내가 자 우리 여기서 역전 대역전 바로 바언까지 바론바론바론할수 있다! 나이스! 우와. 와! 와로 바로. 바로. 바로. 바로. 바 아 이거? 이거? 아, 근데, 진짜 오가 지금 이 게임 오! 오! 이겨. 오빠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이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이하이이이트 오! 오! 죠 회복량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오, 26,000. 뭐이 정도면 아프지 않네요. 네,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저의 오늘 마지막 판이었는데, 예, 기분 좋은 판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데요.